앞으로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어, 잘 되는 일도 많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게 자기 취해서 자기 할일 잘하면 좋겠어요. 그분들도인데 코로나 안 걸리시면 좋겠죠. 짜잘거리한 네. 다툼 없이 그냥 다 같이 좋게 좋게.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조금 더 자주 만난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. <웃음> 새해는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 다 건강하고 그냥 제 옆에만 계속 있어주면 좋겠어요. 멀리 목포에 있는 엄마가 어좀 편찮으신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좀 연말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족 또 우리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22년도 꽃집이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고 손님이 좀 바글바글 거렸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코로나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이죠. 이제 나이니까 <웃음> 건강하고 로또 당첨되고 <장점> 싶어요. <웃음> 아, <좋다. 웃음> 학교생활 잘 적응하면 좋겠어요. 우리 가족들이랑 좋은 데 놀러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. 짜 고3이라. 가족과 그다음에 또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코로나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를 한번더 찍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2022년 대한민국 다 같이 건강하게 2022년 2022년 화이팅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모두 화이팅해요. 하나, 둘, 셋 2022년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한번 해봐! 하나. 화이팅하세요.